그타가 업데이트 된 그날은 이제 행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공세 한번 갈까? 공세 한번 가? 지금 저랑 친추가 안되는 사람들 그타 켜보실래요? 기대되는구만 새 세션 찾기! 공개 세션! 출발 사트! 아맵 위에 가려진다고요 여기쯤이요? 맵 위에? 여기를 일단 가려보겠습니다 공세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세에서 만나면 친추 받아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것이 바로 공세! 아 근데 사람 별로 없네요? 채팅을 쳐볼게요 하이하이하이하이 하이, 하이, 하이. 반가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아,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채팅창을 일단 열어놔 볼게요 헬로우 아 공세는 근데 옵트를 타고 다녀줘야지 아까 이런 제작 아니 근데 마침 공세 지금 한국인분들이 별로 안 계시는 건가? 저 지금 패시브 안 했어요 저죽여됩니다 아니 투브로님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투브로님 오셨어요오마까 깜짝이야 오까이가 투하, 투하 투하 투하 투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공세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다들 못 알아보지? 아니 전부 외국인이야? 세팅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세팅 몰라? 날모르다고곧 10만 달성하는 디테일 유튜버인데 아무도 나를 몰라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본다고 <웃음> 내가 공략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찍었는데 참밥신세데 빨리 아무나 나를 반겨줘 아까 공세에서 자기가 세팅이라고 우긴 사람 봤어요? 아유 그니까요 세팅은 원래 공세 안가는데 근데 채팅창이 다 아는 사람들만 있는데 좀 뭔가 어 제가 연애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어? 나도 뭔가 좀 공세 가면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어머 세팅이야 공서 막 기절할 줄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아닌가 봐요 제가 세탕이었다 일단 오 옵트를 타고서 어그로를 끌어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은 쏘면 안 되겠죠? 아니 아니 아니 괜히 괜히 건드렸다가 탈탈 털릴 수도 있어 자 세팅을 잡아라 합시다 킬스코어 가장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좋아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아 아 일단 죽었죠? 시작 시작 시작해 그냥 시작해 어? 텔레포트 탔어 도망가야돼 시작됐떠고고고고고고고 아이고 업체도 파괴됐어? 그럼 나 어떻게 되니? 간다 간다 간다 히드라 부르고 자 LHPD 되니?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도 싸울거야 나도 나도 저항을 해야지 아이고 어? 히드라 갔다가 이제 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긁어버릴거야 어이구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나 진짜 잡았습니다 아이고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폭발타이다 이게 공세지. 난 솔직히 이게 그리웠다고. 어대 어대야, 대누대지 모르겠는데 타고 히드라까지 도망가야 돼. 히드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체프, 체프, 체프. 1체프도 안달려구 아니, 오프에 체프가 안 달려 있어 왜? 어, 히드라 긁게 지금 공세에 사람 2 9명 어이고, 고고고고고고고. 왜 이렇게 많이왔어 지금 사람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많은데, 진짜. 인간적으로. 아, 야, 인간적으로 히드라 하다. 히드라 타자. 네이드라 뿌시기만들 사킬. 자, 이제 6킬 남았습니다. 6킬. 어이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네이드라 어디 갔죠네이드라 누가 탔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도도, 빨리 나 잡아. 빨리, 빨리 나 잡으라니까. 에임이 그렇게 안 되면 끙 여러분들, 에임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어, 먹잇감이 여기 있잖아. 어, 세팅은 못 잡아. 지금, 어, 그, 어, 에임 트롤 세팅을 못 잡아. <웃음> 자, 로이스님. 으으으으으 <웃음> 아아 <웃음> <웃음> 빨리. 으리 빨리. 빨리 얼마나 재밌냐고 나도 옵트를 타고서 지금 잠시만요 옵투를.. 나도 잡자 나도 잡자 나도 잡자 록스린 내가 잡자 록스린 내가 잡다 록스린 내가 잡자 록스 8킬 아 폭발탄 꺼낸다 이거 폭발탄 꺼냈어 아이고우 발사 발사 발사 끝자 시간 끝 땡땡땡 우승자 LSPD님